자, Hundred Days라는 그런 게임입니다. 와인을 만드는 게임이에요. 사실 이 게임이 한글화가 되어있고 스토리 모드로 진행을 하면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따라하실 수 있을텐데 그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인피니트 모드를 선택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설명은 정말 간단하게 끝나요. 일단 이거대로 하시면 어떻게 플레이 하신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단편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매뉴얼이 있어요 다이어리라고도 하는데 일단 와인을 만들려면 포도가 필요하겠죠? 그쵸? 자 이게 포도의 생명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제초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언급이 되어있죠 중간에 가지치기도 하고요 자저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초가 우선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제초를 선택을 하고요 하나만 더 갑시다. 자 이게 평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평판에서 음몇 가지를 미리 구입을 할게요. 자 하나는 이렇게 타일이라서 어자 바깥으로 나가보면 행동력이 올라가죠. 아까 전에는 이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어 여러 개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. 나중에 이거 말고 이벤트가 생길 때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자 두번째는 다시 평판으로 가가지고 숙성이 안걸할겁니다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남아있는 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긴 다음에 하...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벤트가 나오다니 슬프네요그렇죠 자, 속간 내기도 안 되죠. 그 다음에 속간 내기를 합시다.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제 수학의 시기가 왔는데,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,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올라가는 게 있고, 내려가는 게 있어요. 이거 턴을 넘기면, 그 다음 턴에 설탕 당도가 이만큼 올라가고, 산도가 이만큼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근데, 저는 그냥 어, 수확을 할게요 수확을 하겠습니다 당도 따위는 중요하잖아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오크통을 좀 준비를 할게요 일단 유리탱크에 저장을 시켜놓고 파쇄를 시켜야겠죠 파쇄 진행하면서 일단 포도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오크통을 구입을 할게요 미리 구입을 해야지 나중에 이벤트가 뜨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, 자, 그리고 음, 수리할 만한 게 있나요? 아직까지는 없죠. 그래요, 됐고, 자, 진행합시다. 자, 가지치기가 왔죠. 사이클이 돌아왔던 일이에요. 자, 일단 편질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자그 다음에 이제 발효 시즌이 왔고 파세기가 더럽혀졌다니까 음 청소를 진행할게요 자 나가서 음 크기를 한번 봐야 돼요 두개 병행이 안 되죠 그쵸 음, 제가 봤을 때 발효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어차피 다음 턴에 이 가지 치기가 끝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단맛은 두칸 유지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자이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. 그리고 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뭐 딱히 진행하진 않을게요. 추출하지 않는다는 게기에요 신맛이 있는데 신맛에이들 유지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할게요. 자 턴을 넘깁시다 건담은이 아이를 아래쪽에다 선택하면 되겠죠 내가 분명히 오크통을 구입해 놨을 텐데 아 맞다 압축 먼저 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이거를 음... 향을 좀더 올리고 싶긴 한데 탄이나한이 정도 유지를 시켜볼게요. 한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봅시다. 자 이렇게 턴을 넘겨볼게요. 자 이제 숙성이 시즌이 왔죠? 일단은 이거 사이클 한번 다시 봅시다. 대초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순따기가 다크다음자 숙성 먼저 일단 향을 최대한 올리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초를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. 호잇! 순따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. 자 됐고 순따기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해야 될게 있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. 일단 청소 버튼을 만들어 놓고 자 돌아가서 턴을 또 넘길게요 자 술이 맡기면서 잠깐만 이거 칸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일단은 너무 싸게 하면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어, 디자인을 좀 변경해 볼게요 자 첫번째 마르베라 구분을 좀칠을게요자 이렇게 살짝살짝만 바꿀게요 이렇게만 바꿀게요. 너무 비싸게 하지 맙시다. 그리고 이것만 와인 어, 라벨만 이렇게 바꿔줄게요. 됐죠? 자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니? 못 들어가죠? 자병 담는 기계도 덜어주었다고 하니까 이거 청소 준비를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와인 감정 요청해야 돼요 우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 먼저 이렇게 하나만 청소를 지시내립시다 지금 5만 달러 중에 18점 밖에 안 남았는데 어좀 최대한 빠르게 돈을 벌어야 돼요 1 1점이죠 어때요? 괜찮지 않나요? 사실 이거 베스트 포인트를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긴 한데 90점 이상 맞추기는 좀 쉽진 않아요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91점이긴 한데 자 그전에 청소할만한 것도 찾아야겠죠 이런 애들 청소만 좀 시켜놓읍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일기 업데이트가 있죠 자 베스트 값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 보시면 이렇게 각그 색깔이 희미한 데가 있고 진한 데가 있어요. 진한 데가 베스트입니다. 그어이정 여기로 갈수록 베스트라는 얘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탄인도 여기에서는 어 쓰면 얘는 평가를 적게 받아요. 반대로 이렇게 덜 쓰면 평가를 높게 받고 특성은 뭐 당연히 어, 최단이 맥스 찍으면 좋죠 그리고 얘는 뭐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산도는 맥스가 10이에요 그리고 얘는 향이 맥스가 8입니다 이거 이상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, 기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돈이 없죠?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? 돈을 벌어야겠죠 자 특수 주문 어차피 지금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, 뭘 해도 돈을 잘벌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니 잠깐만 너네들 왜 화이트 와인을 원하신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대요 그쵸 어참 어. 뭐 다음 기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런 애들 너무 하잖아 이런 애들 우리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돈이 급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박리도 하려고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돼요 자 판매 합시다 돈이 급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왜 자꾸자꾸 화이트 와인을 필요로 하신는데요 그쵸 자 이런거 판매해서 다시 포인트를 얻읍시다 후잇 됐고 자 된대로 판매를 할게요 자, 특수주문이 또 왔죠? 아니, 잠깐만. 자, 선택이 가능하죠? 없다고? 아니,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아, 내가 벌써 다 팔았구나. 이번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. 그쵸? 음, 암께를 기약합시다. 아무튼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겨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것도 아까 전에 본대로 산도를 올리느냐 아니 산도를 내리느냐 그리고 당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 좀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냥 수확을 할게요 이미 답은 알고 있으니까 자 턴을 넘깁시다 이거 판매가 안될텐데 지금 양이 적어가지고 지 와인 몇개 있니? 7개밖에 안 남아있죠? 그쵸? 자, 팝시다. 됐고 그래도 돈 많이 벌었죠? 비싼 거다 보니까 좋아요. 아주 좋은물 여기다 보관을 시킬게요. 자, 바세도 시키고 미리 청소 준비도 합시다. 음... 얘 청소해야겠네요.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앞축기만좀 청소하면 되겠네.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앞자키를 먼저 청소시키고 마지막에 소형 캐스크 처리를 할게요 됐어요 자 판매 가능하니? 가능하죠 좋고 자 이제 발효하고 청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도 최대한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은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. 산도 이미 맥스를 찍었기 때문에, 어, 이번엔 점수를 더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턴을 넘겨볼게요. 가지 치는 거 지금 안 되죠? 아, 지금 눈이 와서 가지 치기면 안 돼요. 암키를 기다리고, 자, 압착.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, 저희. 그쵸? 자, 이렇게 할게요. 아니면, 음,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? 음, 그래요.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. 자 이번에도 90점이 나와야 될텐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자 품질 올리겠습니다. 자 숙성 타임이 왔죠. 자 맥스 찍어주고요. 아 이번엔 더잘 나오겠지. 자 그리고 수리 준비를 합시다. 자, 둘다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 준비를 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판매하고, 자, 어느 거 먼저 할까? 이거 먼저 할게요. 됐어. 좀만 기다릴게요.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어요. 이제 병에다 담는 어,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고. 기존이랑 똑같이 작업을 진행할게요. 이렇게 하고. 됐고. 그 다음에 최초. 어, 음. 최초 먼저 하는 게 맞겠죠? 얘가 좀 아깝긴 한데 좀 기다릴게요. 됐고. 와인 감정 받고. 그 다음에 순따기 순따기 하고 다시 청소 준비를 합시다. 첫번째 베르봐라 됐어. 아이고 없구나. 자 이제 두번째 와인을 팔 준비를 해야 돼요. 자 평가를 받읍시다. 95점 <웃음> 향만 좀더 올리면 돼요. 특성하고 그 그러면 100점이 될거예요 그러면 엄청 비싸게 할수 있을 거예요 향이 더 무거워야 된다.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칸까지 달성하면 돼요. 자 청소도 시키면서 이제 슬슬 팔아볼까요? 음 좋네요. 맥스 수치 다 찾았죠? 얘만 빼고.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8번이 답이에요. 그 다음 턴부터는 장사가 엄청 잘될 거예요. 비싸게 팔수 있어요. 됐어. 그리고 또 청소 준비를 합시다. 음 좋아요. 아하 이거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닐까? 이거 안되겠구만. 이거 아무래도 잠깐만요. 이러지 말고 상점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? 상점이 자동으로 유리한 계약을 좀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. 자어 그래 그래 잠깐만 하나씩 하자. 자 이거 갖고 그다음에니는 여기다 하고 속가내기 좀만 기다려봐. 됐어.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하고 이걸 여기다 설치하고 지금 3만이 넘었기 때문에 음 아니야. 지금 통판이 좀낮잖아자 일단 돈 먼저 벌고 나서 좀 판단합시다. 일단 상점이 있으면 자동 판매가 가능하게 돼요. 근데 3만 약간 좀 위험하죠. 어, 한턴더 기다립시다. 한턴더 기다릴게요. 자, 수학의 계절이 왔는데, 어... 으, 이러면 안 되죠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산도는 포기합시다. 하나 포기할게요. 그거 90점대로 만족하면 되지, 뭐. 자, 음소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. 딱히 없죠? 좋아. 됐어요. 그 다음에 수학을 누르고. 야, 이런 거 너무한 가 아니야? 그돈 필요하니까 내가 어쩔 어쩌... 아니야. 자, 이런 게더 낫지. 이런 게더 낫죠 이거는 좀 너무하다 야, 돈이 아무리 급해도 좀 그런 거 아니야? 됐어 자돈 남았고 크,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고 이 정도까지 커버합시다 됐어 아주 좋대요 그래요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. 일단 또 압축을 시켜 놓고 이번은 뭐 이전보다 좀 레벨이 좀 내려가긴 할 거야. 근데 탱크가 없다고 탱크 만들어 줘야겠죠? 하나만 좀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. 자 빠르게 턴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킬 시간이 왔어요 알콜 내성이 낮기 때문에 얘는 좀 보스를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두칸짜리가 베스트긴 하니까 이렇게 맞춰주는게 맞겠죠 그리고 탄이는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됐야 이번에 왜 이렇게 잘 팔아주니 어돈잘 벌죠 좋았어 자 이런 상황이면 어 내가 봤을 때 바로 상점 만들어 줘도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고 그 다음에 도구 공방으로 가가지고 자, 상점을 구매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고, 기다립시다. 기다려야 돼요. 자, 이번에는 뭐 구입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대기하고, 좋아요. 자, 가지치기 꼭 해줘야 되니까 가지치기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압착을 먼저 합시다. 탄일 좀 낮춰야겠죠. 응 음,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야너 너무 싸게 판 싸게 가져가는 거 아니니? 이거는 무시할게요. 자 비싼 거 위주로 봐줄게요. 응이 음, 정도면 된것 같아. 됐어요. 이제 숙성 타임이 왔고. 자, 이거 맥스로 가야겠죠? 그쵸? 원래 8칸 까지지만, 그러려면, 그, 뭐, 라고 해야 되죠? 압축을 좀 빡세게 해야 되는데, 그 탄인이 올라가잖아요. 그쵸? 근데 저희가 탄인을 내려주는 작업을 아직까지 못하기 때문에, 그냥 감안해야 돼요. 자, 이거 내가 업그레이드 했잖니? 그래. 다시 한번 하자. 아직 못하는구나. 어허. 음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자 제초하고 숨따기가 있는데 이거는 병행해도 되겠죠?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주문을 보고 나서 괜찮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니죠? 포기해야 돼. 자한 턴만 더 기다릴게요.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숨치기 하고 병립을 하면 되겠죠.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할게요. 사실 디자인을 더 빡세게 만들어도 되긴 한데 어좀 간지나게 만들어볼게요. 자 이렇게 하고 투명색이 아니라 녹색을 만듭시다. 합성 코르크만 있고 천연 코르크로 자 두번째 베르바라 아 두번째 바르베라 이번에한 90점 내지 한 88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진행합시다 됐고 감정 요청합시다 후잇. 자 이런거 팔아주고 이것도 팝시다 16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됐죠? 야 93점 나쁘지 않죠 그래도 음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선방한 것 같아요 나중에 산도를 아니 탄인을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찾으면 될것 같아 이게 연구 방법 중에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을 지을게요 자동판매를 좀 진행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릴게요 야 이거 너무하다 웬만하면 높은 가격으로 팝시다 돈이 급하면 이런거 그냥 빠르게 진행해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15, 14, 10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꺼내기 음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비싼 가격을 찾아서 어, 이런 거 괜찮죠. 괜찮고, 아니야. 이거 좀 나중에 16, 16, 16짜리를 좀 위주로 할게요 그 17짜리 하고 됐어요. 특수 주문이 좀 없긴 하네요. 아니 화이트 와인?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? 에이 진짜 또 레벨 깎였죠? 다음번엔 잘할수있을거예요자 특수 주문 3개 왔죠? 레드 와인? 왜, 왜 이거 안돼? 이것도 왜 안돼? 화이트 와인? 야 너무한거 아니야? 이것도 너무한거 아니야? 선택이 안되죠? 한인이 났다고 안돼요아 진짜 너무하네 다들. 레벨 1까지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든 낼겁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턴이 지났잖아요. 방을 구입하면 되는데 3점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됐죠. 이만을 투자해서 바로 만들게요. 자 이렇게 합시다. 그러면 좀더 판매가 잘될거예요 자동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턴을 넘길게요 보세요 이렇게 판매할 지가 알아서 하죠 전 그냥 이거 믿고 하겠습니다 팔아버려오이 됐어 돈 많이 벌렸죠 좋아요 수학은 미리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자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기술 중에 음 뭔가 탄인 스티만 내려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있긴 있을 거야 그쵸 응, 그거는 뭐 나중에 고민을 하면 될것 같아 이거는 산도를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고 자 아무튼 일단 지켜볼게요 이거 했니? 뭐 했죠? 오잇 야돈 벌린 거 보세요 특수 주문이 없으면 그냥 스킵을 시키면 돼요. 자 이번엔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겠죠. 됐고, 자수확을 합시다. 일단 여기다 보관을 시킬게요. 자 이렇게 하고, 자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를 할게요 이런 거. 자파세는 이쪽이요 수리는 이쪽이요 자 턴을 계속 넘기시다 알아서 얘가 하고 싶은 주문들을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, 이번에는 알코올 내성이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단맛 유지해야 되죠 이거 없고 한인은 좀 진행을 할까?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지치기하고 압착을 합시다 음 이건 제가 실수했죠 그쵸 아까 전에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탄인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. 그쵸? 뭐 어쩔 수 없죠. 이건 감안을 합시다. 일단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냥 탄인은 넘는게 맞는 것 같아. 이제 숙성시키고 쭉끝자 기대가 되네요. 자, 수리 준비도 합시다. 음, 이거 수리를 해야겠죠. 자, 하나 이렇게 배치합시다. 자, 최초, 그 다음에 병이, 그 병행을 하고요. 자, 이 디자인 사용할게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이, 아니야, 잠깐만, 잘못했어. A.I.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난데 그런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와인 감정 요청하고 자 바로 합시다 자 이번엔 몇 점? 크, 98점이에요 좋죠 양이 적긴 한데 이만한 값어치라면 정말 많이 팔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뭐 특수 주문 있니 아직? 없잖아 그치 크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이거 좀더 비싸게 팔수 있을텐데 음 아, 일단 기다려보자 특수 주문이 안 들어오네요 이것도 나중에 돈이 모이면 여기다가 그 아이를 만드시면 돼요 쪽으로 가가지고, 예금 쪽에 가면 광고 사무실이 있거든. 요 그래서 이제 잡지라던가 뭐 이런 거. 아니면 여기 이거, 시음실. 시음실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수요가 플레이어 평파지 20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. 아니면 시장 이벤트 있죠. 자, 이걸 한 다음에. 자, 사무실 하나 더 만들면 돼요. 자금이 부족하죠. 좀만 힘내 봅시다. 자, 특수 주문. 아, 화이트 와인이 아니.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자, 얘는 가능하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. 숙가락기 작업하고, 넘기고, 특수주문 또 왔는데. 아, 이게 지금 다들 안 좋죠. 화이트 와인 이거 포기해야 되고, 화이트 와인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. 레드 와인. 탄인이 없죠. 좋아요. 일단 이렇게 하고, 다시 레벨이 깎였는데, 뭐 기다리면 다시 특수주문이 올 겁니다. 화이트 와인. 레드와인 흐흠 <웃음> 수량이 부족하죠 이제 개수가 부족해서 팔 수가 없어요 슬프네요 그쵸 난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,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와인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이제 앞으로는 화이트 와인도 만드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 있죠 이채색도를 찾아 가지고 최상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더 좋은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팔수 있을 거예요 자.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나머지는 뭐 계속 이렇게 노가다로 돈을 벌어가지고 시키는 거니까요 막 이렇게 땅을 구입하거나 뭐 아까전에 이게그 평바 쪽에 가가지고 품종을 좀 해금시켜가지고 좀더 멋지게 만든다 거나뭐 이런게 있죠 그쵸? 아무튼 이런게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번에더 괜찮은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자,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